네, 안녕하세요 범어포이트 조정호입니다 어, 요번 시간에는 파이썬 딕셔너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에서 배웠던 리스트하고 조금 비슷한 개념이지만은 이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값하고 이제 밸류 값이라는 것으로 같이 묶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값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매칭되는 예 밸류 값들이 있고요. 또 아래 값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밸류 값들이 있고. 그럼 여러분들이 불러올 때는 이제 값만 불러올 수 있고, 이 값에 대해서 밸류 값을 또 같이 불러올 수 있는. 네, 그래서 하나의 사전 파일 형태처럼 되어 있다 라고 해서 이제 딕셔너리로 이렇게 정의를 한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딕셔너리 파일 같은 건 어느 때좀 많이 사용하냐 여러분들 이렇게 전화번호 같은 경우나 전화번호 기록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거나 어떤 식품들을 뭐 이렇게 매칭을 하고 싶다는 것도 가격이 있죠 뭐 사과 같은 것이 3000원 이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배 같은 것이 뭐 2,000원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매칭을 또어 식품이나 과일 에 대해서 매칭을 할 필요가 있겠죠 가격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딕셔너리 파일이라는 것을 아, 딕셔너리라는 것을 예,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위에다가 우리가 이제 전화번호부 어, 한번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폰이라고 하고 우리가 폰북이죠 예, 그래서 폰북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무것도 넣지 않고 예, 이렇게 우선은 정의를 할 것이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폰북에다가 저희가 딕셔너리 파일, 딕셔너리처럼 아, 자꾸 딕셔너리 파일이라고 하는데 제가 좀 보안 쪽에는 딕셔너리 파일이라는 것을 좀 많이 용어를 써서 제가 입에 좀 붙었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조정원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010-0000-0001 예, 골드 넘버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어, 이렇게만 하더라도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앞에서 정의했던 것이 바로 이제 딕셔너리 구조를 정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리스트, 뭔가 좀 배열처럼 이렇게 느껴지죠? 리스트 배열처럼요. 그래서, 이 조정원이라는 곳에다가 이것이 이제 저희가 밸류 값이 되는 것이, 그키 값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밸류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하고 밸류입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프린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 집어넣죠 그래서 프린터, 그 다음에 폰, 북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출력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은 저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 파이썬 어, 딕이라고 하나 이렇게 저장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런이라고, 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면은 이제 조정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음, 저장이 됐죠? 자, 그러면은 또 하나를 또 저장을 할까요? 종, 홍길동, 예, 홍길동, 그 다음에, 010, 0000, 0000, 예. 11.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또 하면은, 이렇게 두 개, 두개 값이 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키하고, value. 그 다음에, 키하고, value. 예, 이렇게 저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선은 이렇게 컨트롤 C 눌러가지고 저희가 복사를 해둘게요 어떻게 또 정의할 를수 있는지 보기 위해서 정의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하나 아니면 두개 여러분들이 추가할 때마다 어, 집어 넣을 수가 있어요 대량의 파일들을 여러분들이 뭐 csv 파일 같은 거나 텍스트 파일 같은 거뭐 엑셀 파일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어, 파이썬에다가 딕셔너리 형태들로 저장을 할때 그것을 한쪽은 다 키값으로 정의하고 하나는 밸류값으로 정의해서 한 번에 또 가져올 수 있는 예, 그런 기능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또 어,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할 것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의를 할때 음, 별도로 아까 제가 그 복사를 했잖아요 예, 복사한 이유는 처음부터 정의를 할때 이렇게 또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음, 그쵸 그렇죠? 아까 저희가 가격을 한, 가격을 저희가 어, 이 결과가 나왔었잖아요. 요걸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프린터를 하시면 똑같이 나오죠. 음,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여러분들이 프린, 프린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키하고 값을 따로따로 이제 저희가 출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음, 그랬을 때는 여기에 이제 조정원이라고 이렇게 어,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폼북이라는 곳에서 내가 하나의 키값을 여기서 가져오면은 내가 어떻게 프린터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아래쪽에 어, 출력한 것을 보시면은 이렇게 전화번호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은 여기에 맞게 여기에 되는 밸류 예, 값들이 어, 이렇게 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홍길동이라고 하시면은 당연히 또 예 전화번호가 전화번호만 이제 출력이 되겠죠 두개 다요 예, 전화번호만 여기하고 여기하고 출력되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저희가 키값만 보고 싶어요 네 그랬을 때는 여기다가 이제 프린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폼북이라고 정의를 한 것을 저희가 키값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 키스라고 해서 이렇게 예, 출력하시면 되고요 어, 밸류 값만 보고 싶다. 그러면 똑같이 붕캔 다음에 밸류스라고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어, 그럼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출력을 하시면은 각각마다 딕셔너리 키 값하고 그 다음에 딕셔너리 밸류 값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어렵지가 않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영을 해줄 수가 있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폼북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거를 하고 싶어요. 음, 제거를 하고 싶을 때는 또 거기에 관한 어, 명령어들이 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대리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딜리트죠. 예, 딜리트에 내가 폼북에, 그 다음에 어, 홍길동이라는 사용자의 정보들을 나는 제거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정의를 하고, 프린터 폼북이라고 해서 이제 출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에 이게 빠지는가 한번 봐야겠죠. 리스트에 빠진가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은 예, 하나밖에 안 남아 있죠. 예, 여기에서 정의한 것 중에서 얘를 제거를 한 것이고요. 홍길통이라는키 값으로 제거를 해서 밸류 값까지다 제거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출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전화번호부 뭐 전화번호 제가 지금 현재 이걸 예제를 드렸고 어,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들을 등록을 했는데 그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어, 빼고 싶은 건 빼고 또 더할 것은 더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고 라 하면 딕셔너리 요 구조들을 사용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대량의 어떤 파일 정보들을 업데이트하고 수정하고 할 때, 아, 업데이트하고 삭제하고, 그 다음 추가할 때 한번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